이게 이렇게 돼요. 무명으로 무명으로 연하여 이렇게 돼. 연. 네. 인하여하고 연하고 틀려요. 무명으로, 글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무명으로 연하여, 이렇게 되거든. 무명으로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로 연하여 식이 있고 이렇게 연자를 쓰게 되는거든. 연자를 쓰는 거하고 인자를 쓰는 거는 틀려요. 응? 인을 쓰게 되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인이 되느냐 하면요. 시로 인하여 나무가 된다 했을 때는, 시가 나무로 바로 변하는 거죠. 이때는 인을 써요. 네? 물이 얼음이 된다고 했을 적에, 얼음으로 봤을 때 물은 인이 돼요. 음? 연이라는 거는 무명이 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명으로, 무명 때문에 이런 행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저것이 나타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라 물이 얼음되는 거고는 틀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명으로 연하여 행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과 인과 연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는요? 이는 어떤 사물에 어떤 사물을 괄호 놓고 볼 적에 직접적인 원인이 인이고, 간접적인 원인은 연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씨가 씨가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거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햇빛 같은 게 있잖아요. 햇빛, 응? 땅도 있잖아요. 햇빛이 나무가 되는 건 아니죠. 땅이 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나무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씨는 인이고 이런 거는 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인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무명으로 연하여 행이 있고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무명이 없으면 이건 있으면이고 그렇죠? 있는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노, 노사는 무엇 뭐 때문에 있느냐 네? 노사는 그럼 생 때문에 있다 생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또 있는 게 있고 무엇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느냐. 그렇죠? 행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에? 그러면 또 행은 어떻게 멸하느냐. 식이 멸하면 멸한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하든 이쪽에서든 있는 쪽에서 보는 게 있고 생기는 쪽에서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없어지는 쪽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있는 쪽에서 보는 걸 순간이라고 그래 순간. 응? 순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없어지는 쪽에서 보는 걸 역관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게 안외오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여기, 이걸,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봐야죠.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 세상 전체 연기고, 요거는 그 중에서 중생의 연기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뭐야 어 봄에는 그런 말잘안 쓰는데 이 가을쯤 되면은 그 인생 무상이란 말 많이 쓰죠? 예? 그래가지고 이청 철양하게 앉아가지고 예? 뭐 인생이 무상하니 뭐해서 뭐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무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괜히 서글퍼지는 모양이라. 예? 그죠? 이 애들은 말해, 이 애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안 다리자. 우리도 그랬잖아, 옛날에. 뭐, 뭐, 애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빨리 커서, 뭐, 예? 고등학교 다닐 때 빨리 대학 가서 뭐, 다방에도 좀 가보고, 뭐, 어? 예? 뭐, 그, 그,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에 아이고 이제 날짜 좀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또한장넘어갔지그건뭐 별로 안 반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무상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무상이란 말을 말해요 어딘가 좀 감정적으로 쓰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약간은 애들은 잘안 쓰니까 나이가 좀 들어야 이 말을 쓰는데 좀 감정적으로 쓰는 것같아그 앞에다 인생이란 걸 하나 딱 붙여가지고 하기야뭐 예? 어느 누가 늙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걸 탓할 수는 없고 근데 무상이라는 말이 감정을 감정적인 말로 쓰신 게 아니거든 부처님은 예? 그냥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냥 뭐, 아니, 영원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뭘 보든 간에. 혹시 뭐, 영원한 거 보신 거 있어요? 예? 여러분, 뭐, 그러시는지 안그러지 모르겠는데, 왜 저, 처녀총각 연애 시절에 보면은, 이 세상 다 변해도 내 마음은 안 변해 그러죠그말할때 이미 변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좋을 땐 괜찮아. 나쁠 때 당신 말이야. 나, 처녀 때 당신 뭐라 했어? 뭐이 세상 다 변해도 자기는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또, 그걸 고지 들었니, 그때? 여러지 또. 헐 말이 없어. 그니까, 러 뭐,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다 변해. 그죠? 렇 어저께 마음먹고 지금 마음먹고또 변하셨을 거라, 마 뭘진 몰라도. 내일 일일 여쭤볼 수는 없잖아. 분명히 변했죠. 예? 네, 네. 네? 네. 뭐 어제와 오늘은 길지에 눈깜짝할 사이에 도 그냥 형편없이 변하고 있는 거 이게. 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차오지간에 변해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냥 변하는 거야, 날씨에. 변하죠? 예? 자, 1월 날 비가 온다, 가정을 합시다. 그 비가 무슨, 누구 좋아라고 오는 거야, 누구 나쁘라고 오는 거야. 어떤 사람 그러대, 아이고 오늘 비나 쏟아져라. 그건 갈데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웃음> 지가 못 가니까. 또 해피는 왜 오늘 비가 오냐? 이 사람은 뭐 어디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럼 비가 무슨 누구 누구 가지 말라고 와요? 누구 가라고 와? 아 비가 무슨 일요일 날아 예? 비가 일요일 토요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괜히 그냥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정해 놓은 거지 무슨 뭐 비가 무슨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알고 내리나?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 저 위에 올라가면 내려가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내려가지 여기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냥 인연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냐 나쁘게 받아들이 이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항상 한 것이 없다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모든, 거. 모든 것을 흔히 재행, 재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재행, 무상 이렇게 얘기하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항상 땜이 없다.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에? 이렇게 풀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거든, 모든 거, 모든 것에는 항상함이 없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야. 왜 그러냐면, 한문에서는요, 유나. 에? 유나 무, 무 이런 이런 거지 존재 동사라고 그러는데 유나 무는 주어가 뒤에 와요 응? 주어가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항상 댐이 없다 예?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인연 따라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간적으로 봐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줄이면 모든 것에는 항상 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네.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거는 좀 길게 얘기한 거고 이건 짧게 얘기한 것뿐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건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죠? 네? 아, 여러분이 저, 뭐, 머리 깎고 화장하시고 하는 것도 다 변하기 때문에 화장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 변해봐. 아무리 갖다 발라도 안 칠해지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으면 안 변할 거 아니야. 예? 실체가 없다고, 실체가. 실체가 없으니까 인연 따라 변하는 거야. 우리가 이름을 져놓으면 그게 있는 줄 알거든요? 이름을 져놓고. 자, 진짜 한번 보실래? 이제 이름을 져놓고, 있나, 없나 한번 보실래? 이제? 씨를 심었더니, 그 다음 뭐가요? 싹이 나. 예? 싹이 났어.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됐어. 그죠?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면 뭐가 되죠? 재. 재가 돼. 이렇게 재가 됐어. 요 자, 그러면,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 씨. 있죠? 묘목은? 나무는요? 재는? 재도 있지, 왜 없어요? 다 있지. 있는데, 이제,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 야 거기까진 다 알죠? 동의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 잘 보십시다 씨가 싹이 돼가고 이렇게 변한 거죠 이 만화처럼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된게 아니죠 분명히 연결되고 있죠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보니까 싹이라고 그러는데 연결됐어 연결 자 여러분들이 말해요 어디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시고 어디서부터 싹이야 땅에 있을 때 시고 네? 네.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 올라왔으면 되는데 네? 이게 끊임없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못 봤잖아. 보지를 못 하고 있지않아 지금. 응? 이거를 진행 과정을 우리가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싹이냐 이 말이야. 어디서부터가 씻고말못 하시지? 이거를 이거를 중간에 생략해버렸지, 이렇게. 그렇죠? 생략하고 싹 끌어오는 거아니에 지금? 나무를 말해요. 나무를 태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죠. 나무 태우는 건 이거 땅속에 있어서 안 보인다 치고. 나무를 이렇게 태우서 보이잖아. 그러면 한참 타고 나면 왜 딴짓하다 보니 까 재가 돼 있는데. 예? 어디까지가 나무가 어디서부터 재예요? 그건 말 못하실컬 건데. 예? 여기까지 나무...뭐 이리 돼요? 근데 글쎄, 글쎄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나도 분명히 나무가 제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재냐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 자신이좀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매덜매칠 몇십으로 늙으셨어? 에? <웃음> 네? 뭐 대답 못하시 이게 그러니까 뚝뚝 생략을 했죠. 중간을 말해 이렇게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예? 씨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씨가 본래 변치 않는 실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무슨 뭐 나무가 실체로 있어, 쟤가 실체로 있어. 만약 실체로 있다고 그러면 나무가 나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은 불에다 아무리 넣어도 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이 이름 따라서 무엇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게 있으면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